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코스튬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말이죠 요번에 우리나마리의 누나꺼 요거 할인된 가격으로 팔더라고요아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꾸는 신부 신분 대지의 블랙 신부다. 자, 와 역시나 아, 이건 뭐랄까, 옷감을 무엇을 썼는지 이런 것이 막 궁금해지는 그런 어떤 질감이랄까요? 그런 게 아주 잘 느껴지는 코스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코스튬인데요. 이 코스튬엔 아주 뜻깊은 의미도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으로 또 바이올렛 브라이드 코스튬을 모두 받으셨을 텐데 디자인 보면 같은 디자인이죠. 바이올렛 브라이드는 유저분들이 코스튬 직접 디자인한 콘테스트 했죠? 거기서 네. 1등을 한 바로 그 코스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코스튬의 훈훈한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제가 나마리의 누나 코스튬 개인적인 취향에 아무도 안 물어본 그 개인적 취향 탑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사심이니까 너무 나마리의 누나만 좀 그러면 그러니까 본격 탑5를 뽑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눈호강을 좀 시켜 드릴까 합니다. 꼭 눈화가 이 아니고 그런 눈화광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요. 자 바로 이런 스샷이 있는데요. 공식 포럼에 가 보면 유저분들이 막 사진 작가야. 막.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어떤 예쁜 풍경과 그런 데서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막 자세도 다양한 자세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참 좋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몇개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지금 놀랍게도 나마리 눈합입니다와 디자인도 잘하셨고 정말 사진 잘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준입니다. 마치 딸과 여름 바다 놀러 간 그런 추억이 담긴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다음 나마리의 누나입니다 정말 그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자 그다음 루인입니다 정말 사진작가가 찍은 것 같지 않나요? 먼저 무슨 화보인데 화보 자 그다음 준 정말 컷 이쁘게 찍으셔서 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또 이거 준인데 마치 딸이랑 어떤 놀이공원에 놀러간 그런 느낌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샷 세리아드인데요 코스튬들이 디자인도 너무 잘했고 막 캐릭터와 데이트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와 이거 화보죠 화보 세리아드 수영복 코스튬인데 굉장히 멈춰 굉장히 표정이랑 배경이랑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준입니다 이렇게 마치 세리카처럼 찍은 아 귀여워요 자 그다음 웨딩드레스 코스튬 아름답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자 그다음 또 화보 같이 찍으신 거 이거는 진짜 아니 이 자세랑 이 시선이랑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와 우와...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다양한 옷들이 디자인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나마리의 누나, 저는 이 스샷 찍은 거 보고 내 깜짝으로 심장이 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표정 좀 봐봐. 그리고 뒤에 배경이랑 와 이렇게 이쁘도 되나? 자 이런 스샷도 있고요. 어? 누나가 빛나는지 태양이 빛나는지. 우리 누나는 진짜 그냥 서 있어도 화보네요 서 있어도 화보 자 준입니다 눈퀭 하면서 이 꼬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막 이런 어떤 연출 와 이뻐요 자그 다음 유나죠 어 뭐랄까 캐릭터성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캐릭터도 다양하고 그에 맞는 그 코스튬들도 정말 다양하게 디자인돼 있어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세리아드 한창 연애하던 그... 하, 잠깐만 아이거 <웃음> 하던 어 하여튼 내 20대 때 크리스마스 때왜왜왜 음, 아, 왜, 왜, 왜 열이 받았지 내가 그걸 막 떠올리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바니걸도 대단히 귀엽게. 표정이라 이런 게 아니 무슨 사진 작가님들이세요?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구도도 너무 좋고요 자 이거 또 우리 새로 나왔던 얼마 전에 리뷰했던 콘스튬이다 그죠? 흐뭇합니다 예. 위에도 너무 좋은 스샷들이 많았지만 요 정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동시 포럼 가시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포옹 스샷들의 원본 화보를 찍어 주신 분들은 은광님, 도봉유나님, 복드님, 천자님, 도룡님, 부끄럽다는 걸려님, 의사님의 스크린샷을 소개해 드린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포럼의 스크린샷 메뉴 가면 정말 병력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셨을 구스의 취향 TOP 5 들어갑니다. 자, 5위부터 들어갈게요. 두두두두두 많이 궁금했죠? 5위! 뭐 이쁜 코스튬 정말 많지만 시드니 의상을 꼽아 봤습니다. 아 정말 뭐랄까요? 주유소에서 일하는 섹시한 누나 같은 느낌이랄까? 자유 분방하면서도 나마리 누나의 그 성격 그 목소리가 막 절로 들릴 것 같은 그런 의상입니다. 우리 언제 나온 겁니까? 파판이랑 콜라보했을 때 그죠? 자 이제 4위 들어가볼게요. 4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메이드입니다. 아, 아니, 메이드가 아니구나. 고기한 사명입니다. 자, 뭐, 근본이죠. 예, 고기한 사명도 풀셋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 우리 누나가 우리 좀 우리 집 놀러와서 이제 요리도 좀 해주고 청소도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러면 아, 아니지 누나 가만히 쉬세요. 청소 제가 할게요. 막 일어났던 묘한 판타지. <웃음> 3위로 들어갔습니다. 차크닥, 오싹고싹 할로윈입니다. 일단 할로윈의 그 설레임을 잘 표현해준 느낌인데다가 한 색감도 말이죠 되게 좋고 구수 같은 것도 막 입고 해가지고 묘한 분위기를 찾아내고요또 늘씬하게 빠진 우리 나아리 누나의 각선미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의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모자까지 딱 맞춰 썼을 때아 정말 예뻤어요. 정말 이쁘고제 개인적으로 코스튬 디자인 3위에 올립니다. 자 대망의 2위는 교복입니다 아니 교복이라기보다 어, 다시 피어나는 기사의 꿈입니다 어... 뭐, 다른 뜻이 있는 건아니고요 내가 어떤 그 첫사랑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고스튬이라서 그렇습니다. 교복을벗고 자음으로 멈춰! 10대 시절에 그 둥거리는 첫사랑. 물론 첫사랑 치고 너무 완벽하시긴 한데 약간 인간미가 떨어질 정도로 완벽한 어떤 몸매와 외모를 가지셨는데 여하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교복치고 이제 교복을 좀 많이 접어 올리셨어. 아 어, 우리 첫사랑은 이러진 않았는데. 어, 우리 누나의 또 각성미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이너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 약간 긴 양말. 양말이죠, 이 정도면. 긴 양말에 단정한 구두. 학생이 신기에는 좀 너무 하이힐이긴 한데. 어쨌든 첫사랑 룩. 자, 대망의1위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을 구스의 취향. 차크닥! 소망이 이어지는 밤입니다. <웃음> 우? 뭔데? 왜? 왜? 우리 뭐, 댓글에 뭐, 뭐, 야, 형이라면 수영복이지, 당이지형 거짓말하지 마. 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형. 수영복 좋아하지? 수영복 좋아하는데, 탑5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상 디자인 같은 것도 대단히 수준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 뭐형 취향 이걸 노출.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코스튬이 되게 기품이 있고, 겁나 멋있는 거. 납득되지? 겁나 세 보이고, 제가 좀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또 제가 정말 뭘 좋아하냐면요. 편집자님 요금 좀 확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검은 스타킹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이씨, 이로써 오늘 또 영상이 또 노딱이 붙었구나. 진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아 좋더라고요. 나어쩌라고 좋은 걸 보고. 아이 콘텐츠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고만 해. 여튼 그 디자인 어 디자인 상이 코스튬을 디자인한 우리 디자이너님에게 구스의 마음을 담은 1위 상을 수상합니다. 봐봐 봐봐 뭐 드릴 건 없고 어감사했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하면서 잠깐 만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풀셋 치하지 풀셋. 요렇게 해줘요이렇게 요렇게. 어?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무슨 고양이 키 같이 보이지만, 고양이 키도 아닌데, 어떤 귀여운가? 강인함, 섹시함? 그 모든 걸 갖추지 않았나.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어, 아, 저 오해하지 마세요. 뭐 1위는 적으면서 왜 유나 수영복을 자꾸 꺼내시는지, 이거는 오해예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여러분들 즐기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랑사가에는 정말 수백 가지 코스튬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재밌어쓰셨다면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캐릭터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고맙습니다.